요 세트 되게 괜찮지 않아? 응 음, 좋아 좋아 예, 브이로그 할때 이게 딱인 것 같아 포토블로우 되게 좋은 거 같아 예. 요 세트 되게 괜찮지 않아? 응 음, 좋아 좋아 예, 브이로그 할때 이게 딱인 것 같아 포토블로우 되게 좋은 거 같아 예. 오늘 영상은 영상 촬영을 위한 2인용 무선 마이크 로드 와이어리스 고2 리뷰입니다 실제 상황에서 테스트해보기 위해 직접 브이로그를 촬영하였고 아이폰 11 프로와 로드 와이어리스 고투만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아니... 나, 뭐야 그게... 어쩐 일로... 어쩐 일로... 뭐 어쩐, 어쩐 일이 이게... 밥 먹으러 왔지... 촬영하러 왔지 마이크까지 차고 무슨 말씀이냐 요 아유 마이크가 뭔 필요가 있어... 밥 먹고 술 먹는 게 중요하지... 칵... 당수치는 어떡하고... 당수치 정상으로 왔어... 정상으로, 아, 정상으로 왔어요? 왔어. 어. 오늘 그럼 다시 한번 올라가면... 아 오늘 탄수화물 이빨 땡겨보려고 포비? <웃음> <웃음> 어 포비 포비가 뭔지 알아? 포비가 뭐예요? 코넨 안에 나오는 친구 이름이야 미래소년 코넨? 코난? 미래소년 코넨 몰라? 거기 나오는 친구 이름이거든 이렇게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명탄정 코넨에 나오는 거는 우리 큰일난 아그 코넨 아니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그 코넨가 그그 아니지 오늘 큰일난다고 그 코넨 아니지? 짜잔 <오. 웃음> 안녕하세요 네고꼬름키이 <웃음> 전문점 포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네. 최신 만화 포비, 포비 모르세요? 네. 아 정말 시대 뒤떨어지네요 포비 요즘 에 난리 안 되죠 지금 아 지금 그런가요? 아네 알겠습니다 일본 이름으로 포비가 아니에요 아 아. 지무시예요 아 이름. 원래 이름이 아, 네. 원래 이름이 다구나 네, 내가 막 갖다 써도 내가 테크단받은 아 포비가 되었어요 아, 친밀해 친밀해 아 그렇죠 친밀해 네 들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한대 있어 드려 한대 어, 나오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다뮤 아, 여기, 여기 다 미션 분들이 운영하요 네, 맞죠? 맞아요. 진짜 다 미션 분들이에요? 네네. 아, 알겠습니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시죠. 여기 인테리어가 일분 같죠? 습니다 어, 이게 조잡한 게 일본 딱 일본이야. 우리 잘못 들어온 것 같아. <웃음> 코랄이었어 일본이 이런 좀 조잡한 느낌이 있는 거야?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일본 비하한 거 아니, 거 <웃음> 비한 거 아니야? 아니 비한 거 아니야. 한 거. 아기자기한 게 <웃음> 일본, 일본 같지. 조잡하고. 아 유명 유튜버. 유명 유튜버. 마이크 리뷰 촬영을. <웃음> 이 세트 되게 괜찮지 않아? 응 음, 좋아좋아 네, 브이로그 할때 이게 딱인 것 같아요 포터블로 되게 좋은 것 같아 네. 근데 좀 불안한 거는 뭔가 지금 노... 이게 노이즈인가? 아니면 주변이 시끄러워서 지금 마이크 볼륨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얘가 걸러주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런가? 아난 이렇게 봐가지고 메뉴 하나도 모르겠다 <웃음> 우리 인스타 봤어? 잘안 봐요 팔로워가 116명인데 팔로이 0이야 <웃음> 아무도 따라가지 않겠다 오 이게 이게 일본국의 전이지 부친개어부친개뭐뭐뭐 뭐, 뭐 다를 거 있나 비빔국수 그치 그치 그치 볶음국수 아 볶음국수 볶음국수 한잔 할까요? 또 생맥주가 어? 진리 아니겠습니까? 어? 나 여름에 여름이 오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 맥주가 마시고, 마시고 싶어지면 여름이 오더라고 그럼 맨날 여름이야? 65일이거든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개인기 들어오네, 개인기. <웃음> 맥주는 네. 한 모금에 마시는 거예요. 먹자, 먹자. 얘는 한우 대차기래. 한우 한우대창? 대차기. 음. 이것도 <웃음> 맛있겠다. 음. 그, 잘라가지고. 음. 음. 완전 맛있죠? 음, 먹어봐, 먹어봐. 여기 사장, 건이가, 음. 오사카에 가서, 어. 직접 배워서, 아, 배워보고 서 응. 음. 그럴때 어디, 저기, 일본인 마을에서 배웠을 수도 있어. 저기. 어디 청상국도 오사카 이런데서 <웃음> 명 그러니까 오사, 오사카 요리하고 <웃음> 오사카 주점 뭐 <막 웃음> 이런 데서 <데도. 웃음> 하이볼 큰거 하라는데예예예 예. 예. <웃음> 역시 하이볼이죠 <웃음> 점보 사이즈 하이볼을 봅니다 일본에 가서 하이볼 먹으면 진짜 맛있나 우리나라 그니까, 러 하이볼, 우리나라에서 먹는 맛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 아, 그래요? 일단, 달지 않아. 아, 일본은? 어. 네. 근데 한국에서 하이볼 먹으면, 달잖아. 그런가? 응. 음. 사랑해. 사랑해! 맛있어? 어, 나쁘지 않아. 먹어볼래? 한 모금만. 잠금만 음! 맛있어, 맛있어. 야기술봐 진짜, 맛있어. 웬만한 일본에서 먹는 것도 나아. 아, 진짜? 일본에서 먹어본 적은 없지만 어. 한국에서 먹어본 데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 <웃음> 종로 쪽에 가면 일본인이 운영하는 일본 술집이 있거든? 일본 사람인데 한국 주재원으로 있는 사람들 그런 샐러리맨들이 많이 모이는 술집이 있는데 그 집보다 나아 <웃음> <웃음> 사람이 원래 되게 유명한 비션이라고 저요? <웃음> 야너 어... 몰라 꺼맥스? 유명, 유명하지 않고 아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아... 저를. K-POP 네. 1세대 아니야? 어, 아, 어, 어, 어, 1세대. 오 컴온, 어, 너무 오리 됐어. 어, 어. <웃음> 일본에서 투어하고 <웃음> 네. 10만장 팔았다고, 아, 네. 맞지? 10만 조금 MSG 치면 10만장. 팩트는 아니야. 야, 보아 활동할 때 그때 아니야? 어, 딱그 어. 그 시기 때인데, 동방식이 나오기 직전. 저도 사실 그 음악 활동하면서 오코노미야키를 네. 접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장사를 하게 됐어요 아 내가 갑자기 어느 네. 날 갑자기 일본가서 오코노미야키를 배우겠다는 네. 거야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뭔 네. 네. 소리야? 그러고 아, 한류 진출하신 김에 거기서 <웃음>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잘 맞아서 네. 돈 벌려고 <웃음> 했습니다 그냥 음악 하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돈 짱짱! <웃음> 어떻 네, 네. 제... 오, 글씨를 너무 잘못 써가지고. 네. 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잘 들어 감사합니다. 어, 어, 예, 잘 들어보겠습니다. 유명해지려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레개에 빠져보실까? 아, 네. 다음 네. 앨범은 스튜디오 세븐에서 하시는 걸로. 스튜디오도 운영하시나 아, 진짜요? 어디에? 아, 저희 2대2대요 네. Burn o 네. 로드 와이어리스 고우2의 구성품입니다 한개의 수신기와 두개의 송신기 겸 마이크가 있고 마이크 실드인 데드캣 3개와 충전용 케이블 3개 카메라에 연결할 수 있는 오디오 케이블 그리고 파우치가 들어 있습니다 송신기 겸 마이크입니다 사이즈는 약 4.5cm로 작고 가볍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데드캣을 씌워주면 야외에서 바람소리나 목소리의 파핑 등을 막아줄 수 있는데 데드캣은 한번 장착하면 잘 빠지지 않게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수신기는 두 마이크의 신호를 수신한 후 USB-C 단자나 3.5 오디오 단자를 통해 카메라, 컴퓨터, 핸드폰 등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는 3.5 오디오 단자를 통해 연결하면 되는데 컴퓨터나 핸드폰에는 USB-C를 통해 연결하는 것이 녹음 품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특히 수신기를 컴퓨터나 폰에 연결한 후 전원을 끄면 자동으로 충전이 됩니다. 배터리는 풀 충전 후 연속 촬영 시 대략 5시간 정도 가능했고 중간중간 끊어서 촬영한다면 7-8시간 정도로 야외 촬영에서도 충분할 것 같았습니다. 수신기는 콜드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는 콜드슈를 이용하거나 별도의 케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핸드폰에 장착할 때는 울란지에서 나온 스마트폰 홀더 ST08 제품을 사용하면 이렇게 홀더 뒷면에 수신기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송신기는 기본적으로 마이크가 내장되어 있으나 별도의 핀마이크를 따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핀마이크는 별매입니다만 실제로 내장된 마이크의 퀄리티가 꽤 괜찮은 편이라 특별한 상황이나 기존에 이미 좋은 핀마이크를 가지고 있던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추가로 구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송신기 후면의 클립으로 티셔츠나 셔츠에 장착하면 됩니다. 저처럼 목소리가 작은 분들은 입과 가까워지도록 위쪽에 장착하시면 되지만 보통 가장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수음되는 위치는 명치 부근입니다. 고정이 애매한 경우 테이핑을 해주어도 되고 옷 안쪽으로 테이핑해서 고정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야외 촬영의 경우 크로스백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핸드헬드를 위한 전용 악세사리를 구입하면 이렇게 인터뷰 촬영에서도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기 전면의 스크린은 1번 송신기와 2번 송신기의 연결 상태와 입력감도 그리고 두 송신기의 신호를 모노로 합쳐서 내보낼지 스테레오로 나누어 내보낼지에 대한 상태 표시 그리고 마이크 레벨미터를 보여줍니다. 두 개의 버튼을 통해 각 송신기의 뮤트와 입력감도 아웃풋 옵션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로드 와이어리스 고2는 전용 어플을 지원합니다. 어플은 맥과 윈도우 둘다 지원하지만 컴퓨터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용은 없습니다. 어플을 실행하고 송수신기를 컴퓨터와 연결하면 자동으로 최신 펌웨어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해줍니다. 수신기 쪽 설정은 대부분의 기능이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고도 버튼 조작만으로 가능합니다만 마이크의 입력감도를 설정할 때세 단계로 구분할 것인지 파인튠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조정할 것인지와 전원 버튼을 어떤 다기능 버튼으로 설정할 건지 정도를 어플에서만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신기 쪽은 어플에서 반드시 기본적으로 꼭 해야 하는 설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레코드라는 버튼이 있는데, 올웨이스 모드는 송신기를 키자마자 모든 음성 신호를 백업하라는 옵션이고, 백업 모드는 송신기와 수신기에 연결되었을 때에만 백업 레코딩을 하라는 뜻입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백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백업 기능이 기존의 다른 브랜드 대비 로드만의 강점인데요. 여러분을 가장 지옥 같은 순간으로부터 구원해줄 기능입니다. 각 백업 파일들은 어플을 켜고 송신기를 컴퓨터에 연결하면 왼쪽에 바로 파일들을 확인해서 볼수 있고 이것을 따로 익스포트해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유난히 크신 분들은 패드 버튼을 켜서 목소리가 깨지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이미 마이크로 들어오는 순간 깨져버리면 수신기에서 아무리 볼륨을 낮춰도 깨진 소리가 작아질 뿐이기 때문에 패드를 통해 마이크로 들어오기 직전에 깨지지 않도록 만들고 수신기에서 볼륨을 올리는 것이 올바른 세팅입니다 전원 버튼을 짧게 눌렀을 때 기기의 뮤트를 활성화할지 마커로 설정할지 아니면 전원으로만 설정할지에 대해서도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레코딩 설정은 반드시 브로드캐스트 퀄리티 언컴프레스드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로드 와이어리스 고2의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반드시 브로드캐스트 퀄리티로 설정하시고 좋은 음질로 녹음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품을 받자마자 저희 채널 같은 2인 체제의 유튜버들에게 엄청나게 유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히 브이로거들에게 유용할 것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폰 브이로그 세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맨프로토에서 나온 픽시 미니 삼각대와 울란지 ST08 스마트폰 홀더 그리고 울란지에서 나온 미니조명과 이 홀더를 자동차나 다른 삼각대로 빠르게 세팅하기 위한 퀵 릴리즈입니다 특히 울란지 ST08은 로드 와이어리스 고의 수신기를 장착하기 위해 이렇게 클립 홀더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수신기와 스마트폰은 DD 하이파이의 USB-C2 라이트닝 단자를 이용하여 연결하였습니다 조명 22,750원 홀더 12,920원 케이블 36,900원 삼각대 26,170원으로 마이크를 제외하고 총 98,740원이 들었고 마이크와 스마트폰 가격이... 스마트폰에 3.5mm 오디오 케이블을 연결해도 상관없지만 이렇게 라이트닝 케이블이나 USB-C 케이블로 직접 연결하는 것이 음질이 훨씬 좋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에 배터리 충전이 안 되므로 별도의 보조 배터리를 미리 챙겨두거나 충전과 녹화를 동시에 할수 있도록 이런 추가적인 젠더를 이용해야 겠습니다 악세사리 덕분에 가격이 로드 와이어리스 고투의 장점입니다. 먼저 무선 마이크인 만큼 활동성이 증가하고 입에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주변 소음으로부터도 자유롭습니다. 요 세트 되게 괜찮지 않아? 응 음, 좋아 좋아 네, 브이로그 할때 이게 딱인 거 같아 포터블로 되게 좋은 거. 같아 요 세트 되게 괜찮지 않아? 응 음, 좋아 좋아 네, 브이로그 할때 이게 딱인 거 같아 포터블로 되게 좋은 거. 같아 네. 마이크 또한 기본 내장된 마이크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아주 고가의 마이크가 아닌 이상 별도의 핀 마이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동 백업이 된다는 점은 정말 큰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로드 와이어리스 고2가 다른 무선 마이크에 비해 조금 비싸긴 하지만 돈값하는 장점 또한 많기 때문에 브이로그나 인터뷰, 여러가지 촬영 현장에서 오디오 때문에 고민하시던 분들에게 적절한 솔루션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저의 리뷰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